저는 원래는 사우나를 그렇게 막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의 필요성도 좀... 도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혈액 순환의 그런 필요성 그런 걸 느끼면서 반신욕 그리고 이제 좀 몸을 따뜻하게 할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사우나를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더운 거를 또못 참는 것도 있었지만 땀이 뭔가 찝찝하게 나고 그런 기분이 뭔가 저는 싫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물 흐르듯이 막 그렇게 땀이 막 계속 나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뽀송뽀송하면서 일단 안에 들어가면 저는 50도에서 60도 정도로 맞춰놓거든요 근데 따뜻해지면서 아래부터 쭉 위로 이렇게 온기가 쫙 전달이 돼요 원래 갑자기 뜨거워지면 손발이 막 저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은은하게 따뜻해지면서 열감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저까지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쌍화를 이용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진짜 강추인 것 같아요 라운딩 끝나고 얼마나 몸이 뻐근해요 그러면 그 뭉친 근육들 물론 마사지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 따뜻한 물로 샤워 한번 착하고 여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싶고또 찬물로 한번 샤워 착하고 그리고 이제 침대로 가시면 어, 그냥 잠이 그냥 솔솔 솔솔 와요 제가 또 파스리장도 많이 다니고 정겨월도 많이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육도 많이 뭉치고 다리도 많이 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 들어 놓고 나서는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요 여기가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딱 아늑하게 딱 아늑하게 1인이 딱쓸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은은한 따뜻함이 이렇게 밑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간단하게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온도 조절은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는 5 0도를 이렇게 맞춰놓고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50도, 51도 이렇게 내가 자유자재로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리고 내리고 이수 있고 이거는 불 그 꺼지고 또 키고 이게 전원 버튼 그리고 요렇게 소방시설 전문 업체에서 한거기 때문에 절대로 화재 위험이 없다는거 그것도 진짜 좀대박인것 같아요 원적외선이 다량으로 발생을 해서 피톤치드 다들 아시죠? 그 피톤치드가 다량으로 이렇게 발생을 해서 건강에 너무너무 좋고 힐링이 너무너무 된다는거 이것도 진짜 최고인것 같고 일단 사이즈 자체가 부담되는 사이즈가 아니다보니까 어, 거실, 베란다, 안방 어디나 다 놓고 쓰셔도 뭐 상관이 없는 그런 사이즈예요. 들리세요? 견고하게 제작을 해서 내부는 편백나무, 중간은 이 단열 보호제 외부는 또 편백나무 그래서 삼겹으로 설치를 하여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그런 중국산 싸구려 그런 어,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 나무는 또 변형이 없도록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변형 없이 두고두고 쓸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였다고 해요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로 어, 창문을 크게 만들었고 밀폐가 잘 되어야 온도 유지가 되거든요. 밀폐는 또 기가 막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를 설정해서 딱그 온도가 제대로 유지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또 그리고 편백나무 그 일본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모든 부품이 다 국내산이에요. 크기도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1인용인데요. 1인용도 있고 2인용도 있어요.